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대략 정신이 몽롱해지는 각종 좀비들의 대향연 오늘은 다양한 영화 속에 등장했던 각양각색 오만가지 좀비들을 이것저것 골라서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5월 소개해드렸던 이색 좀비 특집에 추가 영상을 넣고 재편집 재녹음을 거쳐 맛있게 리뷰트한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얼간이 같은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던 셀리는 누군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파티에 불렀다는 이유로 갑자기 싹다 꺼지라며 진상을 부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성격 아름답죠? 뭐 암튼간에 결국 혼자 삐져서 객기 부리던 셀리는 난데없이 TV에서 튀어나온 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끔찍한 모습의 좀비가 되어 생일파티에 놀러온 친구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되는데요. 이후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숙대밭을 만들기 시작하는 요술공주 셀리와 그녀의 친구들. 쓸데없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헬스장 사장님을 고자로 만들고 특공대 뺨치는 영래 펠스키를 시전하는 등 매순간 눈을 의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미로 인상 깊은 처자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평양 한가운데 신선한 횟감들이 살아 숨쉬는 깊은 바닷속 여기 왜 때문인지 서로를 라이벌로 의식한 상어와 좀비가 갑자기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 맞장을 뜨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코미디가 아니라 무려 정통 호러물인데요. 어쨌든 서로를 신나게 물고 뜯으며 각각 최고급 샥스핀을 맛보고 신선한 좀비 물회를 즐기던 두 친구는 듣기야 서로를 격하게 끌어안고는 키스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냥 원래부터 사랑했던 사이인 듯 음악도 이게 더잘 어울린다. 마죠. 얼마 전 파혼을 맞이한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 무작정 무들리라는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공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무들리는 사람 한명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곳은 여자들만 좀비로 변하게 하는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해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은 좀비가 되어 있는 끔찍한 곳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센 언니들한테 둘러싸여 삥 뜯기는 동네 꼬마 신세가 되어버린 주인공들은 하나신세 신부부터 가위질 잘하는 미용실 누나 파이팅 넘치는 정육점 아주머니와 아량이 차고 넘치시는 큰 누님은 물론 수줍게 반겨주는 친구 할머니 와 굳이 좀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무서울 것 같은 옛날 여친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여자 좀비들에게 이리저리 돌려 까이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앞날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도그하우스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구요. 이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파벳 R로 시작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R.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러 가던 중 살아있는 인간 여자인 줄리를 만나게 됩니다. 뭐 다른 좀비들 같았으면 줄리를 씹어 먹거나 반대로 헤드샷을 당해 요단강을 건너거나 둘중 하나였겠지만 놀랍게도 알은 줄리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며 그녀를 보호해주기로 맞먹게 되는데요. 이후 함께 숨어 지내던 줄리와 알은 서로에게 서서히 사랑을 느끼며 영화의 장르를 로맨틱 코미디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뭐랄까 니콜라스 홀트 같은 미청년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로맨스라는 게 살짝 아쉽긴 했지만 좀비와 인간의 러브러브라는 독특한 소재가 꽤나 인상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때는 바야흐로 좀비들의 창궐로 인해 초토화가 되어버린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 그 와중에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피들러 그린이라는 지상 낙원 속에 숨어 살며 밖에 있는 좀비들을 맘껏 사냥하고 놀잇감으로 가지고 노는 등 온갖 폐악질을 서슴치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일반 좀비들과 달리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던 빅데디라는 좀비가 등장. 동료들의 허망한 죽음을 지켜보던 그는 급기야 복수를 다짐하며 동료들을 모아 피들러 그린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빅데디는 영화 속에서 도구를 이용하거나 총을 사용하는 등 전무후무한 좀비 뇌생남으로서의 매력을 톡톡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히 영화 중반에 좀비들을 이끌고 떼지어서 강을 건너는 모습은 그야말로 놀랍다 못해 웅장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소름이죠? 누가 봐도 평범한 좀비물인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오컬트 호러였다는 놀라운 장르 반전이 돋보였던 알리씨의 실질적인 끝판왕이죠. 원래는 포르투칼에 살고 있던 평범한 귀신들린 소녀였으나 이후 바티칸의 조사를 받던 중 무려 빙의 백신을 만들겠다는 카톨릭 신부의 허황된 꿈으로 인해 실험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실패! 아파트는 악마들의 소굴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메데이로스 소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 마지막에 살포시 그 수줍은 자태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홀로 살아남은 안젤라가 숨죽이며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툭 걸쳐있고 망치를 휘두르는 소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what the fuck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땐 소녀인 줄도 몰랐죠. 뭐 한눈에 알아보는게 더 이상한 걸 지도 모르겠네요. 사방에 거대한 벽을 쌓아서 좀비들의 진입을 막아내는데 성공한 예루살렘 정부.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 다같이 떼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한술 더떠 마이크 잡고 안 놓는 노래방 진상력까지 등장. 하지만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밖에 있던 좀비들은 더 약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결국 저글린 개떼처럼 서로의 몸을 발판 삼아 벽을 오르기 시작하는 좀비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철홍성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처럼 군인들의 가열찬 반격에도 도저히 손을 쓸수 없을 만큼 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어쩌면 층간소음이 지구의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는 나름의 교훈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지 않았나 행성 간 아크 이동 중 하반신이 잘려나가는 바람에 로봇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다국적 거대기업 UAC의 화성지부 책임자입니다. 사실 다리가 날아간 것보다는 본명이 핑키라는 게좀더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 특이 염색체에 감염된 괴물의 습격을 받게 된 핑키는 결국 하반신이 휠체어로 된 거대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원작 게임과 마찬가지로 1인칭 시점에서 펼쳐지며 이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전기톱을 가지고 핑키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장면은 정말 화끈하기 짝이 없는 명장면이었는데요. 참고로 원작 게임에서는 휠체어 대신 들쏘다리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징그러운 건 매한가지긴 했지만요 레지던트 입을 1편에서 리커에게 상처를 입게 된 맥스 이후 변이가 시작되자 엄브렐러사에서는 매트에게 네메시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입하게 됩니다. 구티 바이러스의 유출로 인해 좀비들로 뒤덮여 버리게 된 라쿤시트. 가까스로 살아남은 앨리스와 스타스의 대원들은 그런 좀비들을 압살해 나가며 승승장구하지만 틈나는대로 로켓 런처를 쏴대 끼고 아낌없이 머신건을 들이붙는 네메시스의 등장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대급 비호감 외모에 다양한 무기까지 섭렵한 전투형 좀비의 습격은 역시나 T바이러스에 융합되어 있던 인간 이상의 전투력을 갖게 된 앨리스조차도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사실 레메시스는 게임 바이오 하자드 3에서 첫 등장, 게임 중간중간 갑작스런 난입 이벤트로 게이머들을 살떨리게 만들었던 악명높은 캐릭터로 유명한데요. 영화 속에서도 게임 못지않은 완벽한 싱크로율을 선보이며 많은 게임팬들을 열광케 해주었습니다. 네 사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여기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네요. 살아생전 군인의 신분이었던 버브는 죽어서 좀비가 된후 매드사이언티스트인 로건에 의해 길들여지게 됩니다. 다른 좀비들이 그냥 똥멍청이 마냥 어기적거리다가 사람만 보면 냅다 달려드는 육식괴물 같은 모습이었다면 버브는 특이하게도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면도하는 흉내를 내는 등 살아있을 때의 습관을 아주 약간은 인지하고 있던 친구였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군사기지조차 좀비들에 의해 뚫리게 되고 자신을 키워준 로건이 로즈대위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버브는 이에 격분 급기야 로즈대위에게 총을 겨누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은혜 갚은 좀비,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특히 막판에 로즈대위에게 쏙소를 날리며 거수 격례를 하는 장면은 다시 봐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치 독일의 슈츠스타펠 대령이었던 헤르초크는 자신들이 약탈했던 금은 보아를 지키기 위해 좀비가 된채 설산에 묻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었던 마틴과 그 친구들이 우연히 이곳에 놀러 왔다가 놈들이 묻어놓은 금화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헤르초크는 자신들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나치의 좀비라는 독특한 설정과 더불어 하얀 설산에서 펼쳐지는 온갖 고어신의 대향연이 호러 팬들로 하여금 푸쳐 핸섭을 유발하게 만들었던 영화 참고로 2편에서는 헤르초크의 팔을 이식받음으로써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힘을 갖게 된 마틴이 나치 좀비들을 막기 위해 소련군의 좀비들을 되살려낸다는 다이나믹한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편과 2편 모두 기대 이상의 재미를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역사학자였던 레이먼드 박사는 켄다성의 유적지를 발굴하던 도중 죽음의 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해독하던 레이먼드는 쓸데없이 악령을 부르는 주문을 녹음한답시고 세상 우렁차게 주문을 낭독. 결국 잘 자고 있는 악령을 깨워버려서 아내인 헨리에타를 잃게 되는데요. 이후 레이먼드 교수는 아내를 지하실 바닥에 묻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흘러 이 지하실 안에 그만 애쉬가 갇혀버리고 맙니다. 대상 끔찍한 모습으로 땅에서 기어쳐나온 헬리에타의 서프라이즈 이벤트. 내 집에 남자가 들어왔다며 요염하게 끼를 부리고 기다란 목선을 강조하며 자신있게 본인을 어필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라도 잡히기만 하면 저병으로 요단강 왕복해야 될것 같은 역대급 비주얼 장렬.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죠?